오늘 여러분과 함께 테스트 할 차량은 2014년식 소렌토입니다 2012년 이후 나온 디젤 엔진에서 효율이 최고적 타는 EVGT 엔진에서도 과연 연료 절감이 될까요? 정비사가 사용하는 시스캔 장비를 이용하여 시속 100km 상태에서 실제 연료 분사량을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볼까 하는데 요 어때요? 1 0 0 k 로 안정화 구간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여러분 계기판에 지금 신기하게나마 시속 1 0 0 k 로 보이시죠? 이차의 연료 분차량이 약 24에서 26 정도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숫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이라클 3를 장착하고 있는 화면인데요. 미라클 3를 장착하고 실시간 연료 분사량이 얼마나 많이 줄어드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하는데요. 완전히 안전화가 되려면 약 10kg 구간 정도를 지나야 ECU가 안전화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시야 반조제 구간에서 5kg 구간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시속 심미하게 남아 배기판의 배치오가 보이시죠? 장착 전이나 장착 당착증 똑같은 조건에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슈가 안정되면서 조금씩 숫자가 줄어드는 걸 보이시죠?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장착 전에는 얼마였죠? 2 4에서26 정도가 나왔죠. 안정화되면서 숫자가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면서. 15 정도가 나오는게 좋을 겁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장착 후 이정도면 70kg 구간 이상을 지나서 검증하면 25에서 30% 정도 열감을 연료 절감을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연료 절감 장치 부분에서 자동차 대업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취득하지 못한 세계 유일무이한특크기술을 미라클 3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사전별로 계속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다음 편에서도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